시간은 자정에서 새벽 1시. 김수민의 밤앤이에요. 원주 103.1, 춘천 105.1, 강릉 106.1, 태백 99.3, 평창 88.3, 속초 101.3, G1 프레시 FM, HLCG. 프레시 강원도 대표 f m 신선한 G1 방송 들어요, G번 프레시 FM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.